근데 너희들은 귀신인지 신인지 이것도 판단이 안 났으니 빨리 판단을 내란다. 그래도 결정권자는 니잖아. 그럼 니네 마누라 사주에 정맞는 사주라. 신의 가물을 갖고 태어났다고. 이시가정 이시명당을 둘러 보니 조상이라도 한번 먹여 봤어? 조상을 지금 안 먹이니까 조상에서 불리던 말명할머니들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출라왕래를 하고 너그 와이프 쪽에서는 이 와이프 쪽에서는 조모할머니, 증조할머니가 벽사에다 모셔 놓고 물떠 놓고 많이 빌었던 할머니가 계신다. 빌어서 쫙쫙쫙쫙 해 먹던 할머니가 계신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줄창 왕래를 놓고 이 이시 부인한테 외가부리로 또 불렸던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꿈에다 선몽줄을 놓고 자몽을 놓고 그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. 뭐 신이다 아니다, 귀신이다 맞다 아니다 하고. 근데 너가 꿈을 꾸나? 아니면 와이프가 꿈을 꾸나? 처음에는 와이프가 꿈을 꿨다가요. 집사람 꿈꾼 거 맞지? 예. 응. 예, 그러다가 첫째 딸은 첫째 딸이낳 고건이 몇년 지나서 벽을 응. 보고 돌아요 그럼 별게 할머니 자고 그래서 그러면 왜 빨리 판단을 내주 생각을 안 했어? 아, 그래서 이제 저희 고모가 절에 다니시거든요. 저라고 무섭하고는 당연히 그렇지. 저희 저희는 잘 모르니까 저희 거기 그러니까 와이프네 그쪽에도 저 알아봤어요. 혹시 그러시 더 부당하신 분이 있느냐 근데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. 설사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식구한테 증상이 일어났잖아. 내 식구한테 증상이 일어났으면 원인은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야지. 주력이 있다 한들 맞으면 판단 내고 안 맞으면 판단 안내나 누가 그 조상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. 예를 들어 그 할머니가 빌다가 돌아가셨으면 그 할머니가 어 다니다가 어디 선항하고 손길을 잡고 자기가 풀어달라는 욕심에 너가 와이프한테 꿈에 선목을 줄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표적을 줄 수도 있지. 아 그러면 은기와 아, 아음 양기가 함께 살수 없으니 나는 무교이긴 해도 어쨌든 이거 뭔가 탈이 났나 보다. 이러면 안 되지. 그래서 네가 결정권자잖아 어찌 됐건. 그럼 빨리빨리 대처를 했었어야 되잖아. 아니, 그래서 저도 제 방법을 일단 저잘 몰라가지고 방법 모르는 거 없다. 저희 저희 고모들한테 상의를 했었어요. 응. 근데 저희 고모가... 고모는 남의 집에 시집 가는 귀신 아이가? 주시 성실은 가졌다 해도 주인공은 너라고 얘기를 한다. 고모가 잘 들어라, 이 사람아. 고모가 너희 들이 교합해서 딸나라이가 딸났나? 이런 사주를 나라이가 났나? 고민은 남의 집 쉬지간, 그냥, 내,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, 그냥, 니는 내보다 더 많이 살았으니까. 하고 물어보는 거야. 그래도 결정권자는 니잖아. 사주에 정 맞으니까 그렇다고. 사주를 갖고 태어났으니까. 내가, 형제가 네 명이면, 네명 4명 중에 세 명한테 신이 안 오고 나한테 왜 왔을까? 내 사주에 정이 맞으니까. 그럼 니네 마누라가 사주에 정 맞는 사주라. 귀신도 느껴지고 신도 느껴지는 사주라 이시 가정에서 빌어놨던 그 아버지 시빌리고 엄마 배 빌리고 위대에서 닦았던 그 공로줄을 잡고 이 아이가 이 사주를 갖고 태어난 거야 신의 가물을 갖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너희 집에 시집을 왔는데 너희 집에서는 이걸 안 빈다 하더라도 집에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장독대 물만 았지 너희는 부리지는 않았다 이 말이야 너희는 어병이었다고 업을 중요시 여기고 장사가 됐든 직업이 됐든 벌어먹고 사는데 돈 신을 최고라고 생각했던 집이고 너그 와이프 집 쪽은 그래도 신기가 있어서 남이, 남이 아프면 배아이를 하면 개꾸라도 물려주고 뭐라도 보이고 들리면 한마디씩 해주고 했던 집안이었다고 그러니 그것들이 만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지 자식을 놓기 전까지는 근데 자식도 큰 딸도 정맞는 사주다 보니 와이프한테 이 신감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조상이 그 배를 옛다 갈아타고 야 우리 한번 풀어달라고 네가 아버지도 안 풀고 너할 아버지도 안 풀었으니까 우리가 사주 정맞는 너희 와이프를 데리고 왔을 때는 그래도 그 집에는 좀 빌고 살았던 집이잖아 그게 묻어서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데 그 배에 잠시 올라타갖고 표적을 주고 일러주고 꿈에 선몽해주고 들려주고 이 주시가정 옛날에 이 어병을 많이 빌었던 이 줄도 찾아야 직업으로 사업으로 영업으로 네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고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고 와이프는 신감을 얻어왔으니 그 집에 빌던 할마이들 기왕지사 그러면 우리도 좀 빌어두가 하고 올라탄 거야 네살밖에안 됐는데 그러니까 올해 해 바뀐 1월 1일 있잖아요. 1월 1일 새벽 그 전에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자다가 저걸 보고 엄청 울었어요. 호랑이가 왔다고 막 호랑이 호랑이 하면서 막 기겁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 조상하고 신하고 이 그라데이션으로 교착이 되니까 울 수밖에 없지 주시 과정에서는. 그래서 호랑이 어병을 보여줬을 때는 중국줄이라고 보여준 거고, 허법신장이라고 보여준 거고, 왜? 지키라고. 근데 너희들은 귀신인지 신인지 이것도 판단이 안 났으니 빨리 판단을 내란다. 오늘날에 들었으니 주시가정, 타살로 갔는 할아버지, 증조열의 할아버지 서고, 그 다음에 아버지, 형제 자, 청춘에 일찍 가신 분, 앞을 섰고, 그 다음에 네가 살아가면서, 네가 고등학교 시절인지 좀 이렇게 내가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군대 가기 이쪽 저쪽에도 친구가 됐든지 선배가 됐든지 여기 성춘갖는원앙이또 앞을 하나 섰네. 사고의 급살이 들어갔고 지금 이시 부인 쪽에도 조상들이 다 그렇게 병마에 가고 아파서 가고 급살로 가고 이런 것들이 앞에 와 있으니까 구하고자 빌었던 할머니들이 앞을 서서 야야 이 빨리 해라. 그래서 올라타서 너희들을 정신없게 만들고 주저주저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고 야리게 만들고 이집저집 흠탐하러 다니게 만들고 있다. 그러는 사이에 딸 둘이가 다 치고 있다고. 그러니 오늘날에 이주시 가정에 빌어놨던 이 어병에서 가장 먼저 지금 틀배가 났고 티격이 났고 알아라고 알아달라고 왜이 집안에는 다 무너져가지고 니도 뭐, 부모 덕없이 혼자 자수성가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와이프도 놀지 말고 돈 벌러 다녀야 되는 지금 형편이다. 너가둘다 바깥으로 도는데 이 아이들이 정서가 어째 되겠노? 안 그래도 자수정마자가 있는데 엄마 부, 아빠가 유튜브 보고 맨날 귀신 얘기하고 신얘기하며이 아이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영이 맑다 보니 올라타는 거 아니야?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야. 그리고 결정권자는 니기 때문에 와이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꼭 아니더라도 어디라도 가서 물어보고 심각하게 어떻게 해서 조상일에 벌전에서 올라타게 됐는지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원인은 언제부터인지를잘 찾아서 잘 위해주고 봉인을 하고 나면 내 식구 아무 일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도 된단다. 와이프하고 언어를 해서 그게 절에 가서 구병시식을 하든 무당한테 가서 의식을 하든 이 의식을 해서, 해서 봉인을 시켜야 된다는 게내 오늘 점통수가 나왔는 게 지금 이 판단이야. 알았지? 응. 아, 이번 살해자는 지금 한 4, 5년, 6년 정도부터 와이프가 눈에 보이고 뒤에 들리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있다라고 할머니라는 분을 봤다라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놓고 난 다음부터 큰 애가 조금 또 엄마하고 같이 그런 현상을 보이더니 올해 들어와서 네 살짜리 딸이 계속 이제 그런 현상을 같이 느끼게 된 원인에 대해서 어~ 그래서 이제 남편 집 쪽에서 살해자 분 쪽에서 들어오는 어병하고 그다음에 와이프 쪽에서 들어오는 불림 말명하고. 이 산수 이장 바람이나 형제간에 또 쉽게 말해서 이제 사고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. 본인은 지금 찾고 있다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촌 형제간들이 두세 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되면서 한 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문에 동법이 들어오면서 산수 이장 바람. 그다음에 이 어병하고 불림신명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빌어났던 친정열에 와이프 쪽이 친정열에외가열래가 같이 들어오면서 할머니들이 계속 보이고 그 다음에 호랑이 같은 꿈을 꾼다고 해서 지금 남편 집 쪽에서는 호법 신장으로 지켜보겠다고 지켜주려고 지금 들어오는데 이게 귀신인지 신인지 잘 구분이 안가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이 어린 애기들한테 엄마가 지금 보고 들리는 이 부분들을 똑같이 보고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촉각을 다투는 일이고 혈기가, 귀기가 벌써 기탁이 돼 갖고 타고 넘어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닦아내고 봉인을 하고 나면 이 집에는 또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.